안녕하세요 재테크 채널 리치튜브 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펀드 투자 많이 하시나요? 펀드를 살펴볼 때 수액으로 분산 투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상품이라 하기에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상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례만 봐도 펀드는 너무너무 위험한 상품임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국내 해지펀드 1위인 라임펀드사의 환매 중단 사태입니다. 자 잠깐! 해지펀드란 무엇일까요?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 자산 등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목표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입니다. 라임펀드사는 펀드 구실을 알리지 않고 무리하게 판매하다가 환매 중단 즉 투자금 회수 불가에 이른 사건입니다. 이 라인펀드사는 연 8% 이상의 고정수익률을 보장하며 손실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펀드상품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환매 중단을 선언하며 피해자 약 4천여 명에게 1조 6천억 원의 피해를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S, DLF 펀드 상품 또한 약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내었습니다. 정기예금 만기되는 고객들을 꼬셔서 DLS, DLF가 안전하다며 고위험 파생 상품을 가입시켰죠. 사실 DLF 약자만 보아도 뜻 자체가 파생결합펀드이지만 일반 사람들 어른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은행에서 가입하라고 권유하니까 안전하겠지 생각하면서 믿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은행 측에서 고객들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실적과 이익만을 위해서 상품을 팔았는데요 우리은행은 고객의 투자자 성향을 임의로 조작했으며 투자설명서, 상품설명서를 주지도 않고 오히려 고객이 받기를 거부했다며 거짓으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은행은 믿을만하고 내 돈을 지켜줄 것만 같은 든든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금적금은 안전하지만 은행에서 하는 권유라도 투자 권유는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은행 투자 권유로 손실이 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언급한 원유 ETF, ETN 투자에 관해서 개미들이 잠정적으로 4천억 손실을 내고 있다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물론 투자자들이 잘못 포트폴리오를 작성한 결과 때문에 손실을 냈다고 볼수 있으나 자산운용사가 투자설명서와 다르게 임의적 종목 구성을 변경한 적 원유 레버레지 ETN의 유동성 공급자인 즉 LP들이 성실 의무를 위반해 괴리율이 과다하게 부풀어지는 상황을 방치하고 거래를 정지함으로써 고객들이 손절의 기회를 박탈한 점 때문에 소비자들은 피해가 커졌고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불안하여 낮게 평가된 투자 항목에 대해서 개미들은 계속해서 펀드 투자를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펀드를 투자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펀드 투자 수수료가 비싸다는 점입니다. 수수료에는 선취 수수료와 후취 수수료, 환매 수수료로 나뉩니다. 간단하게 선취는 먼저 내는 수수료이고 후취는 나중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1%가 선취 수수료라면 나의 수익은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펀드 가격이 1000만원이면 10만원은 수수료로 나가고 990만원이 내 통장에 입금돼서 990만원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1% 이상의 수익이 무조건 나야 원금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잠깐 수익률 볼게요 1%가 되지 않는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이 말인 즉슨 다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환매수수료는 가입 후약 3개월 내에 해지하는 경우 70%를 환매수수료로 수취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수수료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인데도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이례적인 상황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장기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환매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DLF펀드는 원금이 회복돼 수익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익률이 3.5%에 불과해 중도 환매하면 무조건 손실이 나게 됩니다. 애초에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수수료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보수수수료가 있는데요 이 보수수수료 안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사무관리보수, 기타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합성총보수인데요 이 보수수수료는 매일매일 내는 수수료입니다 누구에게 내냐?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에게 주는 거예요 투자하는 내내 이용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펀드매니저도 돈을 벌어야 될거 아니에요? 펀드란 증권회사, 펀드매니저, 운용회사가 주식을 여러가지로 혼합해서 샀다 팔았다 할건데 내가 돈 불려줄게 나한테 맡길 사람 해서 모으는게 펀드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주식시장에서 연락게 일해주는 사람에게 주는 보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보수수수료는 수수료와 달리 펀드에 납입한 금액에서 자동적으로 차감되어 매일 기준가에 반영이 됩니다 게다가 만약 수익이 나면 15.4%의 세금을 또 내야 되는데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세금 수수료를 합하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둘째, 펀드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국내외 수익률을 낸 자료인데 수익 난 상품이 거의 없죠. 아무리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약 수익이라도 내줘야 하는 게 펀드 회사의 펀드 매니저들이 할일 아닌가요? 이럴 거면 본인이 직접 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죠 차라리 내가 해서 내가 돈을 잃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펀드사 믿고 투자했다가 원금도 못 찾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 하나 펀드는 이익은 제한적이고 손해는 무제한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투자 이익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목표수익률이라는 이름으로 제한적인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손해 또한 제한적이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손해는 무제한적으로 다 날릴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 상품을 판매합니다. 청산이 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판매하는 판매사나 운용사에서는 판매만 대행하거나 반대로 헷지하는 자산을 설정하기 때문에 손해없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고객들의 돈만 나가는 셈인 거예요. 펀드는 안전한 상품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판매를 하는데 전혀 안전한 상품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셋째 펀드 정보가 제약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펀드가 2000개가 넘는데요 투자한 펀드의 구성요소, 투자종목, 수수료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투자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중년층으로 증권사나 은행사의 직원의 권유를 통해 가입을 합니다 내 돈을 투자하면서 그 돈이 어디에 투자가 되는지 그 기업이 신뢰가 있는 기업인지 부실 기업인지도 잘 모릅니다. 금융 쪽 관련 지식은 일반인들에게 매우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입니다. 리스크가 존재하는 시장이기에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실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판매자들은 잘 모르는 우리에게 좋은 얘기만 할 테니까요. 넷째, 정보의 비대치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운용사에게 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모펀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만 일반 펀드에도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라임 사태나 DLS 사태, 원유 ETF, ETN 사태 모두 운용사가 고객에게 알려야 할 정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가진 불법적인 수단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임의적으로 거래를 중지시켜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손절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운용사의 공통적인 말은 투자자들에게 더큰 손실이 가지 않기 위한 방침이었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거래를 중지시키는 행위가 운용사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근거로 해서 펀드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내돈 내가 투자해서 잃으면 억울하지 않지만 남이 투자해서 이르면 그 억울함이야말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투자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닌 내가 분석을 통해서 내 판단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의 조언은 참고하되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것이 은행일지라도요.